있습니다. 둘, 셋. 다인츠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빈입니다. 와! 아이브도 이번에 저희가 오늘 쇼챔피언에서도 또 1위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니요 무대에서 못다 한 멤버들 있으면 지금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저번 주에는 저희가 엄청 울면서 이제 회의를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웃으면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다이브 덕분에 이렇게 쇼챔피언에서 또 1위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온 활동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져요 어, <웃음> 저번 주에 맞아. 1등을 하고 이번 주에 또 다시 1등을 받아서 지금 두 번이나 쇼챔피언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다이브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이브 짱 그리고 저희 1위 후보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1위를 정말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아이브 될 테니까 어 다음 앨범도 이제 남은 활동도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어 사랑합니다. 아이브. 오랜만에 오늘 엄마랑 전화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음 오늘도 1위 할수 있으면 진짜, 진짜 꿈 가르쳐서 <웃음> 그렇게 될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되니까 진짜 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음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세번이나 음 1위를 할수 있어서 음 너무 행복해요 먼저, 엄마미테 <웃음> <웃음> <웃음> 그 아이는 느낌에 <웃음> 네. 저희가 저번주에 여기서 이 똑같은 자리에서 다가올게 아, 벌써 맞아요. 일주일이 지긴거요 시간이 정말 빠르고 또 벌써 저희가 활동 2주차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게 아. 정말 너무 믿기지 않는거 같고 남은 앞으로 11 활동도 우리 다이브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이따가 라디오로 하러 가잖아요 음, 맞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맞아요 언제나 같이 함께 합시다 꼭꼭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슬슬 인사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다이브 진짜 진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하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다이브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이고. I love you. 내 다리가 보이니? 네. 아니.